몇분들어 계시죠? 저 아프리카 아프리카 처음인데 처음이라 저희 다섯 명 보고 계시군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인데 거의 네, 거의 없다시피 하시는군요 저 맥주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뭐지? 아 이번주 이번주 계속 좀크리토터 매니저 버전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맨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아 거의 3일 동안 잘못잔 상태예요 지금 좀 빡센 상태입니다 지금 잠시만요 중증도. 아 잠, 화면이 안 나오신다고요? 잠시만요 어, 줌, 줌 하면 나오시나요? 어, 길지케이님 되게 오랜만이시네요? 어, 오늘 뭐 오붓하게 좀, 줌, 좀, 줌을 아마 메인으로 좀할것 같아요. 저희, 어, 다들 아시,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튜브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라, 어, 오늘 조금, 네. 당분간은 좀 저희가 좀줌 위주로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조금 하고, 네, 주문할 것 같으니까 좀 진행,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행 해볼게요. 오늘, 저는 항상 저 차트 분석만 하는 거 아니고 좀 이런, 뭐, 변돌이 얘기도 같이 하는데, 오늘 좀 얘기할 거는, 어, 일단 차트 분석 베이스로 하고, 분석하고, 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수, 매수 하실 때, 어, 한 번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면 한 번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분할 매수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분할, 리스, 분할 매수라는 게 사실 리스크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계획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분할 매수라는 게 되게 리스크가 높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혹은 물타기를 했을 때, 뭐, 그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좀, 오늘 저희 피클에서 좀 요청사항이 있었어가지고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이 스테이블이 요즘 되게 많이 박스도 그렇고 오 뭐, 트루 USD, 테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스테이블이 왜 필요하고 이런, 어떻게 뭐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오늘 한전 아프리카랑 줌이랑 둘다 해서 한, 열, 열몇분 계신 것 같으니까 조금 오분 오순도순하게 오늘 진행할게요. 어, 그거, 아, 그리고, 아, 월방님 안녕하세요. 뭐, 저 방금 그 비트 분석 먼저 진행할 테니까 비트 분석하는 중에 뭐, 알트코인 분석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이제 적어주시면은, 네, 알트코인 끝나고 분석해드릴, 비트 분석 끝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 분석할게요 적어주시면 은 이따 마지막에 몰아서 할게요 네어 비트 보면은 어제 이 엄청나게 긴 꼬리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몇프로야 이게 어한 꼬리만 3% 꼬리만 3%짜리 이제 캔들을 이제 비트가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런 이 캔들 자체는 어 굉장히 매수세를 강하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거의 200? 100불? 100불짜리 내렸다가 100불치만큼 먹어서 올라갔어요 볼륨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 보면서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롱에 대한 이제 포지션을 많이 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이 꼬리 이후에 어 상승 꼬리부터 시작해서 상승폭이 한 2% 정도 80불 정도 더 올라간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자발트 같은 애들이 이제 막 펌핑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저는 지금 뭐 상태가 그 지금 시장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왠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비트 자체는 어제, 어제 모습은 그래도 굉장히 괜찮았었고, 거기에, 거 대한 반발작용으로 내 위까지 튕겨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튕겨 올라가긴 했는데, 어, 아직 추세에 대한 건 아직 이 카드 한시간봉 추세거든요 이한시간봉 추세도 깨지를 못했어요 아직 그리고 어,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사실 되게 두꺼, 두꺼운 상태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아직 이 매물대를 건들지도 못했어요 한번 좀 찌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매물대 바닥조차도 지금 건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아직은 좀매수세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한 저항 그다음 이 매물대에 대한 저항 그리고 이피보나치에 대한 저항 0.5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여기 꼭대기, 꼭대기부터 꼭대기 밑에 꼭대기까지 0.5 되돌림에 대한 저항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저항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직 여기까지 이런 매입 그러니까 지금 한시간봉에서 중요한 저항대들은 아직 뚫기에는 매수세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 라는 것에 지금 제 생각이고요 이번에 내려온다 라면 여기 3 8이는 저는 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표로 보조지표로 보면은 어 보면 은 이제 MACD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격을 잘못 좁히고 있어요 여기서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올라가 주면 괜찮을 텐데 지금 캔드에서도 다시 이격을 넓히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 DMI도 아직 뭐 매수라고 보여주지 도 않고 뭐 아래 사인 당연히 뭐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스토캐스틱도 지금 이제 광희도 상태에서 반등하긴 했는데 얘는 조금만 올라도 금방 위까지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 크게 저는 뭐 매수 관점으로 지금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얘를 돌파한,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최소한 1시간 봉에서 안정적으로 매매하려면은 여기 3639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넘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시간 4시간 봉에서 조금 더, 조금 더긴 프레임으로 보면은 아까 1시간 봉이 여기와 여기를 그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4시간 봉에서는 여기 꼭다리와 여기 꼭다리를 그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 보면 2, 3용 라인이 되게 강한 라인이라는 거를 사실 조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피보너치 라인에 딱 그려봐도 되게 잘 보여요 왜냐면 이 라인은 지금 여기서 지지를 되게 많이 받았었고 여기서도 올라갔다 내려왔던 저항이 었고 돌파하긴 했지만 어, 지속, 어 이제 지지, 지지를 되게 강하게 받았던 라인이에요 이 라인 자체가 오랫동안 이거 기간이 얼마냐고 하면은 여기가 근 일주일 일주일 동안 행보를 하면서 여기가 지지를 다졌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도 있어요 여기를 지지 받았던 라인이 그러니까 이 네모박스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지금 쉽게 지금 받는 이 정도, 그니까, 여기 밑에 긴 캔들로 반등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여기 피보나치 다 걸리죠? 지금 236이랑 38이 둘다 걸리죠? 지금? 둘다 걸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은 쉽게 매수세, 이 정도 매수세 갖고는 쉽게 뚫기 어려,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이제 단기 추세를 그었는데, 이 추세가 사실 여기까지도 연장이 돼요. 그리고 이 추세는 더 뒤에까지도 연장이 되거든요? 뒤에도 걸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리트, 리트 지금 이내 시간봉에서 의한 2주 정도 되는 추세인가에게 아, 2주 정도 되는 추세가 상당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계단식 하락의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죠 내려가고 저항 만들고 돌파하려고 했지만 다시 저항 만들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위에 돌파하려고 했는데 다시 저항 만들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저항 만들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저항 만들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에 대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구간에서, 이윗 구간에서 행보를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저항이 되게 많이 생긴 상황이거든요. 어, 이 정도의 매수세로는 크게 오르기 어려울 것,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음, 분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MLCD가, MLCD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격을 벌리면서 커지면서 올라가야 좀 매수,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MACD도 여기서 데드가 그러니까 조금 저 여기서 계속 머무르게 된다라면 은 데드 크로스를 만들 확률도 좀 높아지고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냥 아래사이즈 딱히 뭐 지금 뭐 매수 매도를 확 체크하기는 어렵고 지금 4시간봉에서 보면은 지금 볼륨 자체가 엄청 적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 저항대를 이제 돌파하려면은 이제 강한 매수세가 이제 동반을 해줘야 되는데, 점점 매수세 볼륨 자체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하방을 좀더 저는 보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일단 볼륨이 붙어 볼륨이 붙은 매수세로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뭐 되돌림에 사든 말든 하겠죠. 지금 이제 돌파를 해도 지금 저 저항, 레이저 저항대들이 너무 많, 여기 횡보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여기서 횡보를, 여기 이 구간? 이 구간 그리고 2 구간. 두개 구간에서 횡보를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돌파를 한다 그래도 조금 어 계속 낮고 내려올 확률이 좀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오르더라도 이제 결정적으로는 최소한 이 3.800선은 안정적으로 넘어져야 3.854 여기는 안정적으로 넘어 줘야 그 다음에 대한 스텝을 어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본다라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더 길게 보니까 일봉은 일단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꼭대 여기 꼭다리부터 바닥까지 이제 피오나치를 그린 건데 지금 되돌림이 2, 3, 6, 3, 8조차도 제대로 못 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좀 강하게 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길 아 진짜 올해 뭐최소 작년 작년 초 여기 12월에 막 단, 불장 오는 거 아니냐 막 진짜 이게 오르면은 말트들 그 도미너스 엄청 올라갔으니까 불장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는데 조금만 길게 봐도 지금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2, 3, 6밖에 안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수세 강했다라면은 못해도 3, 8, 2는 좋겠죠 다시 내려온 한, 한이 있더라도 근데 지금 반등 자체가 2, 3, 6에서 멈춘 상태고 두 번이나 저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그렇게 막 매수세가 엄청 강하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볼륨 자체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볼륨 자체도 지금 계속 줄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저는 좀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좀더 치고 우 치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블 바텀을 여기서 더블 바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반등세로 올라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어, 밑를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서 올라간다? 만약에 저는 여기서 올라가면은 저는 한 4,800쯤에서 조금 저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시간, 4시간, 그리고 1봉3건세 군데 봤을 때는 저는 하방을 한, 하방 7에 상방 3 정도 이제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여기부터 뚫어야죠. 여기부터, 이 추세부터. 이 추세부터 뚫으면은, 그 다음에 네, 생각해 볼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 이것뿐만은 아니고요. 음,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때, 자금이 돈 흐름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많이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령, 처음에, 처음에, 이제, 여기서, 반등을 줄 때는, 여기 처음에, 여기 한참 내려다, 반등 딱 주기 시작할 때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먼저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메이저 알트들 위주로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펌핑이 나왔던 게 비트코인 캐시였죠? 라이트코인하고.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저 먼저였죠. 라이트코인이 치고 올라오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막 치고 올라왔어요. 그다음 이제 뭐 네오도 조금씩 치고 올라왔었고 그런 메이저 알트들이 이더리움,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하드포크도 있었죠. 여기까지 계속 올치고 올라가면서 이런 메이저 알트들에 대한 그니까 시총 10위 이내 이내 애들이 먼저 이제 전체적인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이제 들고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게 되죠. 뭐 그게 라이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네오든 이제 어쨌든 세력들이 그니까이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목적을 하는 거는 수익 실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메이저 코인들을 가지고 쭉쭉쭉쭉쭉 시장 자체를 펌핑을 시켜서 여기서 고점까지 가져가 봅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해요. 자 이제 그럼 메이저 코인은 먼저 털어냈어요. 두 번째 이제 메이저 코인으로 이제 그니까 수익을 챙겼으니까 그 수익으로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더해 먹습니다. 그두 그러니까 번째 시총 100위 이내들 1 0 0이이애들 가지고 한번더해어 먹습니다. 그래서 막 블록 틱스나 아니면은 뭐 스토리지 아니면은 뭐파워랬죠 이런 애들. 그니까 주로 시총 1 0 0이 근처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여기서 두 번째로 한번더 털어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 이게 이런 그러니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대시랑지캐시랑 모네로가 이제 중간에 한번올라었어 그러니까 올랐었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제이 클래식도 이제 중간에 올랐었고 웨이브, 웨이브는 웨이브 지금 호재가 되게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오스도 두 번째 사이클에서 이오스도 이제 좀 올랐었고 이런데 시총 100위권 그러니까 100위권이래 시총한 10위권까지 이제 애들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100, 100, 10위권에서 100위권 사이에 있는 애들이 이런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쟤네들이 이제 돈이 돌면서 순환매가 여기서 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트론으로 이제 다시, 트론이 이제 비트토렌토 에어드랍으로, 하드포크, 하드포크 에어드랍이죠? 에어드랍으로 여기서 한번더 시장을 끌어올려, 주 여기 전이죠. 여기였죠. 어 트론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 올려주고, 여기서부터는 여기 세 번째 사이클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이클. 1청총 10, 이내. 10 10위 이내에 애들 가지고 먼저 시장 펌핑 시키고 처음에 들어온 자금 가지고 100위 이내 애들 가지고 이제 수납매 시키고 마지막 세, 어, 세 번째 세 번째 사이클 어 이제 그 100위 밖에 있는 애들 가지고 여기서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사이클에서 는 그래서 이세 번째 사이클에서 도는 애들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루너, 레드코인, 살루스 유니코인, 골드 이런 애들이 지금 이런 애들 보면은 얘네들이 여기 사이클 돌 때는 안올랐어요 거의. 안올랐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첫번째 사이클, 두번째 사이클 돌 때는 얘네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얘네 첫번째 자금 빠지고 두번째 자금 빠지고 세번째 세 번째 자금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대기 밖에 있는 애들 엄청 시총 가벼운 애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메틱, 유니콘인골드 이런 애들, 에드엑스 L.I.B 크래디 어젠가 제 어제 어에 어제, 많이 올랐었죠? 이제 지금 오른 애들, 매, 지금 오른 애들. 보면은 솔트, 솔트도 여기 지금 어, 얘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데 얘도 그래도 좀 올랐었죠 계속. 네. 얘도 홈팽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리고 뭐 있을까요? 비트빈은 있, 비트빈도 있었나? 비트빈도 말고. 메탈은 지금 작업 중인 것 같고. 어, 라디움.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세 번째 사이클에서 이제 펌핑이 되기 시작해요. 리피오크레딧 네트워크 애도 얼마 전에 쭉 올라섰죠 이렇게 한번더 작업을 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도, 그러니까 돈이 도는 게세 번째 사이클이 거의 다 왔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그러니까 하나 둘셋 하고 이제 저 자발트로 현금화 현금화 만들고 이제 끝. 하면은 저는 여기서 하방을 이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봐도 사이클은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여기서 막 비트가 오르는 거는 아직 그 자금을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에라고좀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데서 펌핑을 듣는 거 그리고 바이낸스 보면은 바이낸스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낸스에서 지금 오르는 것들 어제부터 어제까지? 아 이거 여기 보면 막 요요, 엑 x Gvt, 막 레이븐, 와비 이런 애들 지금 룬 룰너,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도 웨이브 허수 때문에 오르고 웨이브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발트에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거 보면은, 어, 우리 지금 그러니까 비, 비트 보면은 여기 여기 사이 두 번째 사이클 이후로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애들 오르는 거 거의 못 봤잖아요. 바이낸스나 이제 업비트, 탭비트 밖에 보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위주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아 이제 이번 사이클은 이번 사이클은 이제 설거지가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있죠. 예전에 비약, 바이낸스에서 있는 비약코인 펌핑되면서 비약코인이 바이낸스 해킹이 됐었죠. 이제 핵심이 됐는데 그 때, 비약코인, 해킹대고도 바로 막, 떡락한 게 아니었어요. 비약코인 해킹 당하고, 한 3일 정도 이제, 저런 자발트 펌핑 엄청나게 이루어졌다가, 떡락을 했었는데, 어, 거기가 어디였냐라면은, 아마 이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 8200불. 여기서 이제 비약코인 해킹사, 비약코인 파이너스 해킹사태 나오면서, 두루루루루룩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 어, 여기가 살루스살스였던것 같은데, 여기, 여기, 내가. 그래서 지금 살대장, 살대장이라고 잡았나요? 잠시만요 어때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으신가? 아, 오케이, 오케이, 잘되야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살루스가 열심히 난리쳤던 곳이었던 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그런 잡코인의 대장 살루스가 여기서 이제 난리쳤었고, 저는 이런 보면은 여, 여기 사이클의 마지막, 여기 사이클의 마지막 항상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를 때도 이제 스텔라로맨 그니까 이때는 과거에는 이제 스텔라루멘이 상당히 선행지표 같은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르면은 스텔라루멘 이제 같이 막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었었죠. 이때 이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이제 스텔라루멘이 그때는 시총 0위 뭐 안에 들어왔었으니까 그런 1 0위 안에 있는 애들이 시장을 열심히 끌어올리고 돈이 돌고 돌고 돌면서 마지막 자코인까지 설거지를 쭉 해내는 과정을 이 과정을 사이클을 작년에 네 번을 했었어요. 네 번. 그러니까, 여기서도죠? 하나, 둘, 셋, 마지막 넷. 여기까지. 네 번에 대한 설거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여기서도 한번더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근데 반동폭이 엄청 작긴 하죠. 그때보다는. 이때는 거의 뭐, 100%에 가까운 비트, 비트만 거의 100%에 가까운 변동폭을 보여줬는데, 지금 비트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비트가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30% 밖에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차트로 보나 이런 시장 사이클로 보나 뭐 그렇게 별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기 어렵다라는 게 일단 제 의견입니다 뭐 비트 관련해서 다들 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은 뭐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이 사실 제일 유력하게 보, 보고 있긴 해요 3783을 한 번은 더 찍어줄 것 같아요 뭐, 한번 찍어주지만, 근데 지금 저항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캔들 모양으로 일목상 도지인데? 도지. 지금 도지잖아요? 캔들 모양으로. 아, 매수밖에 좋아보여요. 근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장기 스윙은 스윙은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오른,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5% 정도는 200불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어요 여러 개 남아있어요 공간이 비어 있어 지금 여기가 공간이 비어 있어 가지고 일봉으로 보면 여기 공간이 좀 비어 있죠 물론 이 어마어마한 여기가 저항이 엄청 세거든요 지금 여기를 좀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일봉 상으로 보면 딱 봐도 이 캔들에 대해서 저항이 엄, 그 지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여기, 이, 여기는 명확하잖아요. 여기 꼬리 꼬리 지지 지지, 난 올라가 서 저항, 튕기고 내려오고 이거 여기도 이만큼 매수가 붙었는데 여기를 꼬리를 다 뺐단 말이에요. 여기 저항에서 난 여기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여기도 지지, 하방 돌파하고 나서 계속 저항이 이어있는 모닝스타 어떻게 모닝스타요? 이거 일봉인데 일봉에서 어떻게 모닝스타가 나오죠? 이거는 이브닝스타일아 여기? 이거 모닝스타요? 아 모닝.. 그니까 아 여기서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모닝스타 같은 경우는 어.. 전 추세가 일단 하락 추세야 돼요 하락 추세기는 한데 뭐 어, 이걸 모닝스타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모닝스타를 칠려면은 오른쪽 캔들이 전 캔들 절반 이상은 넘어 몸통의 절반 이상은 넘어야 되거든요 어 얘는 조금 좀 모닝스타로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모닝스타예요. 이게 이게 모닝스타에 더 가까워요. 모닝스타가 어 가운데가 캔들이 하나만 하나로만 구성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두 개도 될수 있고 세 개도 될수 있어요. 대신 이제 가운데에 있는 캔들들이 도지 혹은 망치형에 가까운 캔들들이 구성이 되면서 이 매도세에 대한 그러니까 모닝스타에 대한 이제 해석은 그렇게 돼요. 그 전에 이제 매도에 대한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경합이 이제 벌어지죠. 경합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쭉 내려왔던 매도세가 멈추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세가 발생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하락 추세에서 도지에 대한 의미는. 근데 이제 쭉 내려오다가 매수매도 경합을 펼치다가 위로 양봉이 떴어요. 그니까, 러이 의미 자체가, 추세전, 그니까, 이 모닝스타가 추세전환이라고 할수 있는 이유는, 이 도지를, 그니까, 이 하락추세, 그리고 도지를 양봉으로 해서, 양봉으로, 양봉으로 이제 마무리 되는 이 형태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이제, 사실 뭐 하락세보다는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캔들, 양, 이 양봉 캔들 자체도, 그 직전 음봉 캔들의 몸통의 절반도 맞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얘는 모닝스타 라고는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모닝스타 보다는 더 일목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일목에서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지금 역배열 상태고 그 다음 전환선에 대한 저항도 있고 후행스팬도 지금 시세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목으로 봐도 지금 좋은 모습이 한개도 없습니다 음, 여러모로 지금 이 은봉이 사실 모든 걸다 망쳤어요. 이 은봉 하나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여기 돌파해도, 여기 도, 만약에 설령 여기 돌파한다 그래도 그 여기에 대한 저항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뭐, 구름대도 있고, 기준선도 있고, 매물대도 있고, 나는 편이라 올라간다 그래도 조금 저는 숏을 좀더 권장을 할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려가고, <웃음> 저 형, 저 형님 아직 포지션, 포지션 아직도 정리 안 했어? <웃음> 포지션 아직도 정리 안 했어? 왜 아직도 들고 있는 거야 도대체? 저는 차라리 <웃음> 올라왔잖아 여기 올라왔잖아 여기 뭐했어 여기서 3,900, 3,780까지 갔는데 3,780까지 갔는데 왜안탄 거예요? 그래. 잘수 있지. 자는 게, 사는 게더 중요하니까, 잘수 있죠. <웃음> 만불이요? 아, 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알마리 님이, 네, 만불 언제 가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한번 만불 행복해라, 한번 그려볼까? 만불이 어디냐? 불 만불, 어, 보이지도 않아. 만불 어디야, 도대체. 만불이, 여기네? 아, <웃음> 보이죠 여러분 이거 만불이 여기 있어요 자 만불이 여기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것보다 올라가야 될 길이 더 많아 심지어 만불이면은 만불이면 지금보다 200% 오르는 건데 만불이면 이거 몇 프로야 이게 만불이면 180%에요 만불이면 여러분 비트 만들고 있어도 180플이에요 자, 만불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죠. 이가좀더 길게 긴 타임 프레임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지금 살아있는 아이비트맥스가나 이건 고봐 박겠다. 비트 파이넥스 로 오버. 여기가 열심히 그려놨었네 뭔가? 어.. 살아있는 상성 추세가 없어 <웃음>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상성 추세가 없어요 지금 오 이렇게 보니까 여기랑 되게 비슷하다 여기서 이렇게 그려 자좀 그려볼게요 일목 끄고 일목 끄고 일단 좀 추세 좀 그려봐야겠다 추세를 어떻게 그려야 좀 행복해를 그릴 수 있을까 오 여기 살아있어 살아있는 추세 있어 좋어 하나 있고 뭐 이것도 추세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리면은 오 여기 추세가 정확하네? 둘오자두개 <웃음> 여러분 이거 예 지금 보면은 일본에서좀 길게 보면은 어 여기 추세 있잖아요. 여기 추세 여기 추세를 하방에 있다라니까 여기서 저항을 엄청나게 강하게 주네요. 아 이런데서 저항을 주는 게 사실 이런 추세에 걸리기 때문에 또 있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다 지금 보면은 차트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여기밖에 안 보고 있잖아요 여기밖에 안 보고 있는데 어 조금 길게 보면 사실 이런데도 사실 영향을 계속 미치기는 해요 이런 이런 추세선들 이런 추세선들이 지금 지금 시점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지금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는 또 저항을 받을 곳이 계속 저항을 받을 곳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조금 행복회로를 조금 돌린다고 치면은 어디까지 그려봐야 되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살짝 그려보은 지지가 지금 수평으로 보면은 여기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음,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다른 분들이 1800왜 보시는지 알겠나, 이거? 1800? 그 대부분 트레이더 분들이 1800 많이 보잖아요. 이거, 여기, 이거, 이거 꼬리 때문에, 이거 꼬리 때문에. 1800을 그래서 많이 보는 거고, 1800을 만약에, 그니까, 러 대부분 이제 차트, 그니까, 비트 하시는 분 중에 잘, 잘 보시는 분들이 1800 가면 이제 코인 접는다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니까, 어, 돈잘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돌파잖아요. 진짜, 만약에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은, 진짜 신락 같은 희망인 이 추세도 깨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무한 되돌림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니까, 올라가고, 뭐, 되돌림 주고, 뭐 다시 내려가고, 뭐,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00을 가면은, 1800을 깨면, 그니까, 러 여기, 여기 어디야? 2300 여기쯤 깨면 아마 여기 떠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을 움직이는 형들이, 어 이렇게까지는 안 만들, 아 모르겠다. 또 이렇게 만들 줄 알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죠? 저는 이게 제일 조,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림 어떻게 되죠 요 시나리오 넌 <웃음> 언제는 뭐 말해주고 내렸나 <웃음> 언제는 말해주고 내렸나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시나리오가 좀좀 좀 제일 어, 이성적인 시나리오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지금 가기는 조금 너무 힘이 부족하고 어, 내려와서 좀더 행보를 해주고 만들어주는게 오히려 어센딩을 만들면은 이런 형식으로 센딩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좋습니다아 희망, 아 희망 <웃음> 아, 네, 희망 해로죠 그러니까 선유님, 아, 아제아 제가 희망 해로 그린다고 했잖아요. 희망 해로인데요. <웃음> 자,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이게 이게 이게 희망 해로죠 이게. 희망해로죠, 이게. <웃음> 근데 지금. 지금 오르면은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 돈이 돈이 순환되는 형태가 여기서 비트를 사, 비트, 그 그러니까 메이저 사고, 이제 시총 두 번째 사고, 그 다음 자발때 사고 해서 일단 먼저 이사이클에서다 털, 다 털어 나왔어요. 다 털고, 다 털고, 그다음 그걸 오이는 그럼 그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이 이 사이클을 털고 나갔으면 그 다음 사이클을 그려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 만들고 상승 사이클 만들고 털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오르잖아요, 털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사이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조정을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간다. 이제 그러기는 사실 지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먹었으면 이제 그 다음 사이클 기다려야죠 우리는. 근데 긍정적인 거는 그거예요 어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도 여기서도 보이시겠지만 자 그러니까 크게 해 먹으면은 크게 털어요 음, 크게 해 먹으면 크게 털어요 거의 오른 만큼 다 빼잖아요 자, 해 먹은 만큼 털어요 그쵸. 보면 딱 그렇죠. 해먹은 만큼 털죠. 보면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해먹은 만큼 털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왜냐면은 지금 해먹은 게 별로 안 크잖아요. 이게 얼마 안 돼요. 이1 3 0볼 밖에 안 돼. 어. 해먹은 만큼 한다고 치면은 뭐 더울 받음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웃음> 쩔미 님은 세력이 아니라서 털리는 걸털리는거 아니에요? <웃음>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크게 나쁘진 나지만 하여튼 저는 좀 일단 최소 더울 받음 정도는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자리에서 바로 행복회를 돌리긴 어려운 이유는 없어요. 지지받을 때도 없고 추세도 없어요. 지금 자리는. 어, 밑으로는. 그니까 비트는 항상 이런 주요 구간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 저는 조금 이런 최소한 녹색 줄, 녹색 줄까지는 왔다가 조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 거,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서, 음, 6,000불? 6,000불까지는 내년에 올라나? 내년에? 여기가 어디지? 6 0 0 0불이니까 어? 내년? 내년쯤 오겠다. 6,000불 여러분 제가 희망회로라고 했는데 진짜 이게 희망회로일 수 있는 이유는 아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웃음> 어. 안갈 수도 있기 때문에안갈 수도. 그니까 러 비트가 막다그 얘기하잖아요. 2만불 간다, 10만불 간다. 그걸 누가 보장하나요? 누가? 보장하는 사람은 없죠. 저는 오를 수 있는 오를 수 있다라면 저는 그게 희망이로라고 생각해요. 오를 수 있다면. 오를? 오른다라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르는데 언제 오르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르지 않을지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오르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물론 비트가 이제 막 엄청 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놀기 좋고 이제 이거 다시 세력질이잖아요. 갖고 놀기 좋고 뭐 이제 상속을 하기에도 막 세금 안내고 상속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장점들도 있지만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음, 막 지금 펀드 큰 펀드 회사들 있잖아요 큰 펀드 회사들이 운영하는 금액이 한 50조 정도 돼요 회사 하나가 운영하는 금액이 작은 회사도 한 1조 정도 이제 펀드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작은 중소? 중소 펀드 회사들 그러니까 펀드 회사 하나가 이제 운영하는 금액이 한 50조 정도 되는데 비트코인 시총이 4조 밖에 안 돼요. <웃음> 비트코인 시총이 4조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별로 그런 친구들이 별로 재미는 못 보일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비트가 이제 오르려면 이제 기관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한 50조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형들이 돈을 벌려면은 이거 이 정도 시장 까지는 턱도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운전하는 게 50조인데 비트 4조 가지고 10% 먹어봐도 4천억 밖에 안 되는데 좀 재미없죠 그래서 이제 기관형들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만들어야 이렇게 만들어야 시장이 조금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먹기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기관들을 기다리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총 4조짜리 시장은 그냥, 완전 장난감이고, 거기서는.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이제 돈을 벌려면은, 시총이 한 여기, 그러니까, 비트 가격이 여기는 가 있어야 되죠. 20만 불? 은 되나? 그럼 얼마죠? 이거 2만 불이, 2만 불이, 시총, 지금 4조니까. 2만 불이면 20조. 200조? 시총 200조는 돼야겠죠? 비트가? 200조 좀 되면은, 이제, 뭐? 그런, 근데 200조도 사실 적은 건 아니죠. 그런 펀드 회사들이 운영하기에 뭐 펀드 회사들이 막 많이 들어와서 비트를 나눠갖고 하기에는 여기는 20만불도 그렇게 적은, 큰,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죠. 백트 어. 같은 거, 백트, 그러니까 백트, 많은 분들이 백트 얘기하잖아요. 근데 백트도 막 그런, 그런 거에 대한 일환이에요. 백트 같은 경우는 선, 선물 거래소거든요, 베이스가. 현물보다는 선물이 훨씬 더 커요. 근데 그 선물이 어 지금 이 비트가 지금 이이 이이 차트를 선물이 다만들었다그래도 다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선물시장이 만든 거의 차트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벡트가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이제 그런 대규모 기관들이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수익구조를 취하려면은 이 정도 시총은 돼야 어 조금 움직일만 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기관들이 지금 이거 막 몇백만 원 있는 비트코인 가지고 움직이진 않잖아요. 몇 시? 몇 조짜리. 기관 들어오면 은 개미는 절, 벌기가 더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안 가겠죠. 기관 들어오면은 잠시만요. 진짜. 기관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몰라야겠다. 기관 들어오면 거의 막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거의 예.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저점 찍었다 다시 올라갔다가 이거 그냥 이렇게 이 노란색 손처럼 이렇게 안 올라갈 거예요 어. 열심히 털고갈 거예요 <웃음> 장난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이거 이렇게 그렸는데 진짜 이대로 갔어봐 이대로 갔으면 엄청, 엄청 신기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사실 아이고 안지아죠 박제해놓으세요. 엣지 해두세요 이거 차트 이대로 가면어떨거 어떻게 할 거야. <웃음> 이제 아프리카인 분들이 이제 이거 막 박제한다고 막 하는데, 네, 박제 열심히 해두세요. 이거 그대로 막갔다갈수 있을 수 있어. 네, 여튼, 네, 그래서 기관들이 올해 ETF요, 벡트요, 올해 뭐가 승인한다고 하시는 거죠, 얼려리, 얼려님? 벡트가 승인, 벡트요. 백트는 벡트는 승인, 나, ETF, ETF는 t f 승인 안날거예요 아, 절대 안나요. ETF가 승인이 어떻게 했나? ETF 잠깐 얘기해봐요, 그러면 ETF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죠. 어, ETF라는 거는 어, 맞아요. 이게 나와요. 뭐 STO든 뭐든 나와요. 그러니까 ETF라는 거는 일단 일단, 일단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혹은 금융기관, 혹은 투자기관에서 한 다섯 개 정도 상품을 묶어가지고 그 다섯 개 묶은 상품을 다시 지수화시켜서 상품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익의 평균 수익을 내, 내가지고 이제 파는 거죠. 다섯 개를 가지고. 그래서 주식으로면은 이제 그 ETF에 대한 테마 같은 게 있죠. 뭐, 건설주, 건설주 ETF면은 뭐 이제 건설주만 이제 쭉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라 아니면은 뭐, 여러 개 테마를 섞어가지고 ETF를 다섯 개 정도 섞어서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ETF를 하는데, ETF의 강점 같은 경우는 다섯 개를 섞다 보니까, 하나가 오르고 하나가 내리면은 쌤쌤이 돼요. 어, 쌤쌤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나 이제 좀더 안정적인 상품에 대해서 이제 만드니까.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규제 상황이 있는데, 금융, 다른 금융 서비스, 금융 이제 상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러 애초에 저런 게 시장에 등재가 될 때, 고객한테 당장 손해가 미치든 안 미치든, 고객이 그러니까 손해를 미칠 수 있는 네. 일말의 여지라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승인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 봐 비트가 ETF가 할때왜 어려운 이유는, ETF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비트가. 그니까, 지금 다 비트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트 움직이면은 알트 다박살나고 비트 오르면 이제 비트, 알트 따라 다 올라가는데 뭐 하러 ETF를 만들어 리스크 테이킹 이 전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비트가 오르고 리플이 떨어지고 비트가 오르고 이더가 내리고 아니 이더가 오르고 비트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비 암호화폐 시장은 일단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비에따라서다 움직이기 때문에 ETF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그러니까 ETF가 사실 절대 승인이 될 지금 절대 승인이 될수 없는 이유는 어, 지금 거래소들 엄청나게 생겨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소 먹튀 엄청나죠. 거래소 먹티하고막 거래소들 코인 만들고 사기치고 없는 코인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투자자한테 리스크가 너무 높은 시장이에요, 지금 여기는. 거의, 뭐, 그니까 예전에는, 좀, 예전에는 좀덜 했는데, 지금 거래소 메타 나오면서 거의 사익성 도박급이 됐어요. 투자자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시장이잖아요, 지금. 사기를 받든, 뭐, 진짜 무법지대잖아요. 무법지대잖아요. 그니까, 러 etf 같이 이제 고도화된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장치들이 돼있는데 그거랑은 완전 딴판인거죠 어.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 머나먼 갈 길이 머나먼 시장이고 그래서 규제, 규제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규제 그러니까 규제를 그만큼 많이 해야 투자자들이 보호가 되고 투자자들이 보호가 돼야 ETF든 STO든 벡트든 다 승인이 날 거기 때문에 규제를 그래서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그런 데서 얘기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은 당장은 ETF가 나오기는 힘들죠. 당장은 당장도 아니고 한참 한참 걸리겠죠. 마이크 진짜 좋은가봐 이거 실리응 답하는 것도 들리나 보네. 뭐 ETF는 그렇습니다. 네, ATF는 그렇구요. 백트는백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뭐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같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했던 논리에 의하면은 사실 백트도 되게 들어오기 어려운 상태이긴 한 물론 백트가뭐 이런 자발트 같은 걸안 하고, 당연히 안 하겠죠? 비트나 이더 정도, 이더 위주 정도의 선물 상품만 이제 유지하면은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아까 기사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 유럽에서 어, 그 암호 화폐 관련 파생, 파생 상품을 인증받지 못한 기관에서 금지한다고 했었거든요. 음... 이거였나? 아닌데? 딱히 없네요. 아까 텔레그램에서 보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규제를 조금 강화하고 있고, 뭐 그런 규제는 여러분 막 규제가 막 된다. 그래서 막 그렇게 엄청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이 이 그림을 향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규제를 많이 할만 할수록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쭈 음.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 규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규제를 이제 비트 규제를 많이 하길 바랍시다 근데 거래소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아프리카 채팅 창인데 여기 그, 뭐줌에 계시는 분들 좀 같이 보기 위해서 이런 거 같이 좀 전문을 할게요. 어, 한국 거래소 세 개만 놔두고 다 없애버리지라고 원료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 거래소 저는 거래소가 많은 거는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거래소가 어, 한 하나의 거래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토큰들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니까 왜냐면은 어 거래소에서 이제 토큰을 이제 관리를 할때이 토큰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도 어 그리고 이 얘네 팀 멤버가 뭐 어느정도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같은 거를 이제 갖고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상상 심사팀도 이제 운영해서 뿌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올해 많이 이슈가 될게이제 유틸리티 토큰들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피클 분들은 아시겠죠, 뭐 TTC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컨텐츠 프로토콜 이런 와차에서 서비스하는 이제 컨텐츠 프로토콜 같은 이제 그리고 이제 캐리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죠. 그니 그러니까 캐리 프로토콜은 이제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음식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막 태블릿에다가 포인트 적립하는 거 그런 거 가끔 보이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도도포인트라는 서비스를 하는 어, 스포카라는 회사인데 그 스포카라는 회사에서 그 도도포인트 대신에 이 캐리트 프로토콜이라는 토큰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일리지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이 캐리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이런 것처럼 어, 와차에서 이제 컨텐츠 프로토콜이나 캐리 프로토콜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되게 빠른 속도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토큰들이 하나의 거래소에서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니까 얘네들이, 그니까 거래, 거래소에서 그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 토큰들이 뭐 되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스캠이다. 그럼 상표도 시켜야 되고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거래소 하나에선 그걸 다 컨트롤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오리한테 실질적으로 쓰이는 토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거래소가 많아지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래소가 많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토큰들을 이제 원활하게 트레이딩, 트레이딩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얘네는 보상 차원이죠. 보상을 현금화 시키는 차원이고, 이런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래소들이 많이 생기는 건 좋지만 어 정상적인 거래소여야 되죠 그러니까 인증을 받고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런 토큰들을 뭐 자전거래 없이 뭐 현금화를 잘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는가 이제 그런 거래소가 저는 많이 생기는 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런 암호화폐, 암호화폐라든지 토큰 이코노미 라고 하는 그런 토큰 생태계가 그래야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측면에서 는 저는 거래소가 많아지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너무 지금 스캠이 많아서 그렇지 이런 이런 애들 이런 스캠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얘네 뭐하고 있나요 즘 요즘 이거 얘네, 먹태해가지고 요즘 막, 그런 사람들이 시위하고 막 그러고 있던데. 거래가 되긴 하냐보니, 여게 이거 거래대금이 이거 단위가 원이야? 유니콘 골드, 이거 25,000원쯤에서 된 거예요? 와, 대박이다, 진짜 여기도. 심지어 정렬도 제대로 안 돼. 이거 100만원인데, 700만원인데, 이거 정렬한 정렬도 안 돼. 근데 이거 잭대요, 이거 결국 부대요 올스타비. 이런 애들은 다 없어지는 게 맞죠. 어. 이런 애들은 다 없어지는 게 맞고 이게 뭐야? 루시 알파, 블루 오아시스, 마스터코인, 앵그리버, 장난해? <웃음> 이게 뭐야? 어, 제 이거 처음 봤는데 대박이네 이거. 이게 뭐죠? <웃음> 대박이네 이걸 다해 먹은 거야. 루시 알파, 블루 오아시스, 마스터코인,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써니은 팝콘 라이트닝, 장난? 무슨, 팝콘도 아니고, 진짜. 데스티니, 카브리오, 팝콘 플래시, 팝콘, 팝콘 라이트인데, 팝콘 플래시도 있어. <웃음> 진짜. <웃음> 야, 이런, 이런 거래선 없어져야지, 여러분. 제가 거의 다 이거 너무 찍어. 처음 봤어저 이거, 이거. 와서. 오. 진짜 짜 거래도 되긴 되나봐. 이거, 다, 다, 자전, 자전거래일 것 같은데, 이거. 이걸 누가 와서 천만원씩이나, 이걸, 거래를 해. 대박이다. <웃음> 네, 써니 문. 이거 거의 뭐. 루시켓, 비트클라이 마이크로빗. 야, 이 진짜 제대로 먹었구나, 얘네.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진짜 다 없어져야죠. 없어지는 걸 떠나서 처벌을 받아야죠, 이런 애들은.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애들 말고 제가 되게 거, 좋아하는 거래소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 거래소 되게 좋아하는데 얘네는 너무 깨끗해 얘네 너무 깨끗해 얘는 여기가 스타트업인데 어, 여기는 뭐 자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정말 자기네 코인도 없고 그냥 상장, 상장된 것만 가져 그냥 매매하고 근데 또 개발은 엄청 열심히 해요 <웃음> 개발은 엄청 열심히 해도 그래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래소 중 하나에 엄청 깨끗하고 네. <웃음> 그리고 여기 심지어 지갑 인, 인출도 입금 인출도 모든 모든 은행 다 가능해 엄청 좋아 ATM으로 도 쓰기도 좋아요 제가 여기 상당히 좋아하는 거래소입니다 나중에 거래소 막다 다 죽어도 여기는 살아남을 것 같아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하면 <웃음> 이런 데는 되게 좋죠 옥박스 같은 데 아 그래요? 올스탑이 사무실 무조건 가야 되고 하루에 30만 원이 최대치라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진짜 개놈들이야 저 새끼들은 진짜 이런 아, 곱박스럽게 ASMS 최초 인증이래 이거 업비트도 받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보안 예,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이라는 이제 인증인데 얘네가 업비트보다 먼저 받았어 심지어 <웃음> 이런 것도 ASMS도 먼저 받았고 이런 ISO 이런 것도 얘네가 먼저 받았어 업비트 보다 <웃음> 앱도 엄청 좋아 앱도 엄청 좋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진짜 잘 키워 우리가 잘 이런 거리서로 우리가 키워줘야 돼요 저오올스타비 이런 데가 아니라 아 울프 롱이래요? 그거 있죠 음. 아 여러분 잠시 여기 해가지라다? 해가 해가지라다님이 해가 울프 롱으로 바꿨다는데 라는 얘기 했었어요 하셨는데 이 울프가 누구냐면은 그 비트맥스에 보면은 리더보드가 있어요 리더보드가 있... 어 no. 비트맥스 리더보드... 아... 리더보드 이건가? 아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비트맥스 리더보드라고 있는데 그 비트맥스에서 자금이 엄청 큰 분들, 큰 사람들을 랭킹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비트맥스 랭킹 1위가 지금 울프거든요? 해기가더 울프인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울프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보면은, 울프가 지금 원래 숏이었거든요? 혼다 롱인데 혼자 숏이었어요. 혼자 숏이었는데, 지금 롱으로 스위칭하고 지금 2비트 정도 이 수익을 보고 있죠. 원래 일주일 동안 44비트를 벌었대. <웃음> 44비트를 벌었대. 그리고 얘, 레오 탱크는 2,500비트를 잃었어. 일주일 동안. <웃음> 재밌지, 이런 건가요? 그래서 아까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울프 롱으로 바꿨다는데라고 이제 말을 하신 거에 대한 의미는 얘가, 얘가 롱으로 바꿨다. 라는 얘기고. 어... <웃음> 이거, 이거 보면은 진짜, 손뜻하죠. 그러면, 린넨? 린넨, 그니까 얘 한국인이죠. 저 그거 들었었거든요? 이 리더보드에 있는 사람 60%가 한국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다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한국은 이제, 투기의 민족이잖아요? 어, 우리는, 우리나라는 투기 엄청 좋아하니까, 어, 비트맥스 같은 것도, 울프당국이, 울프당국이 이전에, 투기의 민족이니까, 이런, 비트맥스 같은, 이제, 투기 엄청난 고, 고 확률 을 투기의 판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가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웃음> 여기 보면은, 뭐, 히스토 이거 뭐지? 아, 히스토리도 있네. 아, 이 포지션 히스토리 같은 것도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해가지라다님이 3월에 상승장이라는 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가 작년 3월에도 있었어. 근데 <웃음> 저 얘기가 어디서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저 얘기가 어자 보면은 이때 하락장 할업장 때 하락장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때 이때 물류 처음 제가 11월에 코인 시작했거든요. 11월에 코인 시작했는데 이랬어요. 처음에 떨어졌잖아. 자, 어, 여기 있으니까, 1월에, 1월에 상승장 온대. 자, 1월에 1월 됐어. 2월에 상승장 온대. 자, 2월 됐어. 3월에 상승장 온대. <웃음> 자, 3월 됐어. 자, 4월에 상승장 온대. <웃음> 이거, 4월 됐어. 자, 5월에 상승장 온대. 이거, 이거는 맨날 나온 얘기잖아요. 이제 안, 여기서부터 안나오잖아 이제 여기 이제 슬슬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그 얘기, 안, 여기서 올라도 그 얘기 안나와 여기서부터 이미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여기 받는 때부터는 아이게 반등이 했구나 이때부터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이때 와그 얘기 엄청 듣고 희망의 열을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와저 이때 완전 차린이었어요 차트 하나도 못 보고 막 코인 입문했죠 11월에 입문했거든요 입문하고 막 오르니까 막 이럴 때 상승장이 온대 막저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이때 그래 존버했어요 존버했는데 또 내려가는 거야 아 상승장 온대 왜또 또 내려가 또 상승장 온대 바닥 이번에 바닥 찍었대 갑자기 6천 돼가지고막쭉 올라 만불 갔잖아 이때 갑또 2만불 간대 또 내려 또 내려 또 내려 <웃음> 언제 상승장 갈지는 모르죠 세력이면 가능하죠, 세력이면. 비트, 움직, 비트 운전수는 그걸 예측을 할수 있죠. 근데 비트 운전수가 아니고서는 사실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해야겠다는 어, 아까 오늘 스팀 좀 핫했던 것 같은데 어, 여러분 오늘 거 스팀 하나만 보고 한 5분 정도 쉬 켰다가 좀 진행할게요. 아까 얼갈님이 스팀 받으라고 하셨어 가지고. 근데 스팀 왜 올라요? 근데 스팀 뭐 있어요? 계속 올라던데. 얼갈님 스팀 뭐 있었어요? 뭐 호재 있나 이거? 와자트보소 좋네. 볼륨 괜찮죠? 볼륨들 괜찮죠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그르나 그냥 이거 설거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만약에 막 이런 거 가격 쭉쭉 올라가잖아요. 아 비싸, 아, 비 비쌈? 아, 비쌈 때문에 그렇구나. 이건 비쌈, 이거 비쌈 스팀 풀렸나 이거? 아직 안 풀렸죠. 풀렸어요, 비쌈 스팀? 어, 아직 안 풀렸네. 아직 안 풀려서 오르는 거구나. 입주조제세개 아직 스팀이 없네. 음. 볼륨 괜찮죠? 지금 보면 아직 괜찮아요. 이거 보이죠? 선. 이거 선, 지금 정확히 이선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참 재밌어요. 이거, 그런 거 보면 차트 진짜 재밌는 게, 어, 여러분, 이런, 이런 거 봐도 차트가, 이런 차트에 대한 선을 따로써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436원, 내려오면은, 내려오면 다시 받아볼만 한데뭐 내려올지 모르겠다. 437원? 이 선에 선 맞춰서 한번 다시 매수 받아볼만 할것 같아요. 이거 근데 홀딩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딩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타깃이 의미가 없잖아요 얘는 비성 가격따라 움직일 거 아니까 얘는 뭐 타깃 굳이 잡으면은 지금 자리가 타깃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644원 위로는 전고 500이야? 아500 500은 한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도 500원 한번더 찍을 수 있을 것같아 이거 볼륨은 좀 줄긴 어 했는데 뭐 그래도 아직 여기 여기 볼륨이랑 거의 비, 비등한 볼륨이랑 내려오면은 근데 지지받을 라인이 되게 많긴 해요 4월 4 7원도 지지받을만하고 4월 32원도 지지받을만하네요 근데 왼수받을 구간이 지금 두, 군데, 두 군데나 있어가지고 한번더 반등 해주면은 야 근데 500원은 모르겠다 5 0 0원이 꼭다리잖아 475는 갈것 같아. 500은 모르겠어. 475는 갈것 같아. 뭐, 빛섬 열리는 당일날 뭐, 열심히 올라가면 또 모르겠죠.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차트상으로는 500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꼬리 되게 달게 남기 때. 어, 여러분, 그러면, 한 5분 정도 잠깐 쉬고, 1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이제, 뭐, 이번에, 다음 11시까지 할 거는, 여러분, 분할 매수 관련된 거좀 얘기할 거예요. 분할 매수 관련된 거좀 얘기 좀 하고, 어,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관련된 거 해서, 이제, 11시까지 쭉 진행할 것 같습니다. 10분에 올게요, 그러면. 좀, 여러분도 좀 쉬었다 오세요. 아, 트론, 트론 마지막 봐드릴게요. 트론. 트론을 봐드리겠습니다. 음, 트론은 여기 세팅되어 있네. 오, 트론 좋네. 트론 엄청 좋네요. 이거, 그거 때문에 그렇죠. 비트트렌트 토큰.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그치? 트로는 근데 지금 매도인데? 무조건 거 매도인데, 얘는? 여러분, 이거 다, 4시간 봉에서 다이버전스 이 정도 뜨면 사실 더 오르기 힘들어요. 아무리 이벤트로, 이벤트로 올린다고 해도, 이거 4시간 봉에서 이 정도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은데. 외 매도관점 보고 있어요, 드론은. b t c 에 이거. 비트코인 BTC, 마트 TRS BTC에요. 비트, 비트마켓이에요, 이거. 좀더 길게 볼까? 이거 저랑 어디 있는지 좀 볼까? 여기잖아요. 이거 지금 열 라인에 걸쳐있잖아요. 이런 자리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은 이 상승 추세를 꺾, 꺾는 확정을 지은 선이에요 이 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반등 주고 여기서 내려왔는데 여기 지지받고 다시 갔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를 사방 돌파하고 되돌림 주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론이 여기서부터 올랐을 때 여기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추세가 꺾임을 확정했던 매물대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은 진짜 쫄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데서. 지금 보면, 네. 이런 데는 되게 쫄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리플 안 봤어요. 리플도 봐드릴까요? 리플 봐드릴게요. 어, 트로는 그래서, 어, WNDS, d y d 공사님트로는 어, 지금 두 가지 관점, 둘다 매도 관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 대한 하락, 다 이버넌스. 하락 다이버전스, 4시간 봉에서 발생한 하락 다이버전스와 추가로 여기 매물 대에 대한 강한 저항.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매도 보고 있습니다. 웨이브 기축, 선유님 기축, 기축 말씀해 주세요. 원화인지, BTC인지. 리플 먼저 볼게요. 리플은 원화인가요? BTC인가요? w t g w g 님 원화인지 btc 인지 웨이브 먼저 오나요? 아, 둘다 원하네? 잠시만요. 원화 좀 봐야겠다. 웨이브 먼저 볼게요. 오, 웨이브도 뭐 어제 있다고 뜨긴 떴었던데?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인가 뭔가? 음, 웨이브 되게 좋았었네, 차트가. 차트가 좋은 건 아니었, 아니, 아니 좋, 좋다고는 아니, 아니지만, 다이버전스가 되게 강하게 오래 나왔네요. 어, 기축 같이 말해주세요. BK 기축 뭔지. 써니님 지금 웨이브 들고 계세요? 지금 아 수익 많이 보고 계시군요. 괜찮습니다. 좋았습니다. 어 지금 이런 캔들 있잖아요. 그니까전캔 이거 말씀해 드릴게요. 전에 캔들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되게 강하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다음 여기서 매수세가 한번 나왔어. 근데 매수세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다음 다시 매수세가 나왔어. 윗꼬리를 올린 걸다 뺐잖아요. 이거 4시간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캔들 나오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가 이리리라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어 여기서 여기 매물대에 대한 자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보면은 좀 뒤로 가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 선이거든요 보이죠 여기 이게 어떤 자리인지 여기 캔들에 대한 저항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기 여기 여기에 대한 저항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받았던 곳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여기가 매물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이 보이시죠? 여기서 쭉 올랐다가 여기 진짜 광기, 광기, 광기 들어왔을 때쭉 올랐다가 탁 떨어질 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었어요 여기가 엄청 세게 떨어질 때 그리고 반등 주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던 그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는 사실 외도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좀 맞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되게 과매도, 과매수잖아요 RSI도 과매수인 상태고 그러니까 근거는 두 가지. 매물대, 첫 번째. 매물대에 대한 첫 번째 저항 같은 경우는 내려와 돌파를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기보다 내려오고 올라갈 돌파할 가능성이 좀더 있어요. 첫 번째 매물대 저항. 두 번째, 어, 이런 과매수 관점. 과연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 캔들에 대한 꼬리들. 그러니까, 매도 캔들이 한번 나왔다가, 매수 붙었지만, 그 다음 다시 매도세가 나왔다. 라는 관점에서 조금, 분할 매도를 조금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분할 매도 좀, 매도하신 거 있나요, 미리? 미리 매도하신 거 없으면은, 지금 좀 매도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세거든요? 보면은 웨이브 같은 경우는 수평만 보면은 열 라인 있잖아요. 이런 라인 보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오래 다졌던 라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라인들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저항받는 하나 캔들 지금 네 개째 저항받는 이 라인은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서 계속 바닥을 다졌던 구간이에요. 오래 바닥을 다질수록 강한 저항이 됩니다. 내려갔을 때 몇번정 도 지지로 몇번 받은거 하나 둘셋넷 여기 계속 수평 지지 계속 받았었고 이런데는 한번 하방돌파하면 오르기 힘들죠 지금 계속 돌파 준비하고 있는데 리플 볼게요 그 다음 리플 리플도 많이 떨어졌구나 리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음 일단 여기 명확한 지지가 있어요 351원에 351원에 캔들 보면은 계속 여기서 그러니까 돌파했 하방 돌파했는데 매수세가 계속 붙고 있잖아요 계속 계속 붙고 있고 전환선에 대한 지지도 받고 있어요 4시간 봉에서 그리고 일목구름 대가 꼬여있는 구간이 조금 있으면 만나고 어좀더큰 거는 이제 다이버전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잘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음 잠시만요 이제 가격은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제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이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어, 다 내려간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구나. 가이 보선스라고 딱히 명확하게 얘기하기는좀 어렵네요. 그냥 횡보? 가격은 횡보 중이네. 잠시만요. 어, 이거 어피트 너무 쓰기가 어렵다, 진짜. 아, 그러면 이거,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다른 데서 차트 보시는 분들이 약간 이렇게 그려, 그리셔가지고 여러분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 다이버전스 같은 거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저점 내려가는데 고점 올라간다. 근데 이거 해당 안 돼요. 왜냐면은이 디폴트, 이거 보조 지표의 디폴 트 기본값들 같은 경우는 종가를 베이스로 만들어지거든요. 종가를 베이스로. 그래서 꼬리는 해당이 안 돼요 RSI, 이 RSI에 적용, 적용된 값은 종가를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종가를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이버전스가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니까, 이렇게 꼬리 두개 그어서 다이버전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RSI 자체가 종가를 베이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꼬리는 치지 않습니다. 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다이버전스로 보면은 히든하락 다이버전스죠? 고점은 내리고 있는데, 보조 지표에 대한 고점은 올리고 있어요. 가격에 대한 고점은 내리고 있는데 이제 보조지표에 대한 고점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히든하라 바이버너스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딱히 밑에 명확한 지지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좀 봐야겠다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있네 여기 지지라인도 있는데 이기꼬이 괜히 달린게 아니구나 여기가 꼬리 괜히 달린게 아니구나 근데 이거 리플 같은 경우는 예 상방 일단 하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굳이 지금 리스크 있게 좀 들어가기에는 좀너 리스크가 큰것 같아요 하방까지도 여기까지도 열려 있고 346원까지도 열려 있고 여기 돌파 가능성도 있고 하방 돌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뭐 최소 361원을 넘어야 조금 쳐다볼 것 같아요 비케 비케 번 볼게요. 비케. 빅게도움직이면 좋았구나. 음. b 케는 신경써 받아도 되겠다 지금 괜찮네 자리가 원화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b 케 지금 물론 지금 저항받는 데가 구름대 상단이겠네요 아 매도관점 보고 계세요? 매도관점 보고 계시면 잠시만 매도관점으로 매도 받을게요 그러면 15만원까지 못갈것 같아 조금만 가면 좋고 4 9 0 0 0원 가면은 일단 대부분 터는 그러니까 한 60% 터는 게막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선글씨가 그 그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도 이제 지지를 강 내려올 때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선이죠 여기는 한번 잠깐 음봉 그러니까 길게 꽂다가 았 매수 받고 다시 음봉 길를 꽂았는데 다시 지지를 받았던 것 이네요 그리고 도지 만들고 돌파하니까 이제 다시 저항 두 군데 저항 받았었고 다시 사망 돌파했을 때 지지를 많이 받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사이클을 봤을 때이 149,000원은 되게 중요한 구간이라는 게 보이죠 지금 차트에서 지지, 그 다음 지지 한번 저항 받고 한 번도 못 올랐어요 지금 다시 도전하죠 도전하는데 지금 여기 의원대에 대해서 의원대에서 걸리는 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구간 있잖아요 음 14만 3천원은 되게 여기서 바닥을 오래 다졌기 때문에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 13만원 초반대 잡았으면 은 전략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14만 3천원을 하방 이탈하면 은 매도 전략 매도 여기 그니까 14만 3천원 하방이탈하면 전략 매도 그리고 또 하나 14만 8천원에서 6, 70% 매도 그 다음 15만 4천원에서 나머지 매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두 가지. 아시겠네? 여기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위로 올라가면 많이 올려, 열려 있어요 17만 5천원까지 비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저는 좀 저항에 대한 게좀더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이것만 좀 집중하시면 될것 같아요 133,000원을 하방 있다 하느냐 안 하느냐 어. 뭐 나머지 위에서는 뭐 홀딩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133,000원을 이제 깨는지만 계속 마감, 마감하는지 캔들이 133,000원을 깨서 여기 밑에서 마감을 하는지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 나머지 위로는 이제 두개 타깃해서 털고 네, 뭐 청산하는상관없니다아 톡님 안녕하세요 톡 아프리카의 톡님 네, 반갑습니다 혹시 뭐 알트 뭐다 받을 거 있나요? 알트 더봐 드릴 거 있나? 없으면은 뭐 아 네, 통님 저희 유튜브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네. 유튜브 끊겨가지고 아프리카로 이사 왔습니다. 저희 유튜브 풀리면 다시 여쭤보러 갈 생각이긴 한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아프리카 분들 채팅하시는 거 살짝 보면은 매수 관점에서 트론, 트론 간다고? 트론 잠깐 보죠. 매수 관점에서 트론 받으려고 하셨고 EOS, KRW 트론도 원하겠죠 뭐 트론 가면 얼마나 가는데 트론 안가잖아 <웃음> 아네 총님 그, 그, 그, 안녕 영상 못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트론 안가잖아요 뭘가 트론 매수 관점에서 봐 드릴게요 음. 근데 트론은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비트트렌드 토큰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음, 거기에 대한 변수가 조금은 있긴 한데 일단 차트 정석대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구독해주시면 월수금 저희 계속 지금 아프리카로 진행할 겁니다. 어, 아프리카 구독해 주시면 월수금 계속 방송하는 거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트로는 지금 RSI로는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어,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아니 오른 거 치고는 뭐 아직 과매수 단계는 아니라서 조금 더 상승 여지가 좀 남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에서 오늘 공공시죠? 오늘 공공시에 진행하죠? 미트토렌토토큰에어드라 아마 그때까지는 조금 더 오를 것 같긴 해요 어, 근데 뭐 굳이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갖자라면은 28원 뭐지? 28.9, 29원이구나 29원은 오면 한번 받아볼 것 같긴 해요 단타로 왜냐면은 이거 비트토렌즈 토큰 에어드랍 시작하면 얘 어차피 단물 다 빠질 건데 그, 그 호지 때문에 오르는 거는 사실 얘는 더 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내려오면은 이제 반등 반등 먹으러 이제 29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29원은 좀, 여기도 좀 리스크해 보여요 여기가 좀더 안전해 보여 28.3원 <웃음> 아, 드디어 별풍선을 받는 거야 우리? <웃음> 얼마님이 <웃음>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런 말도 해보네. 우리 저 드디어 별풍선을 받았습니다아 감격스럽네. 이거 이어 s 보고 이제 VT 볼게요. 리스 리액션 뭐 해줘야 돼요? <웃음> 아 저거 바, 바뀌는구나 이거 아이콘이. 무슨 노래예요. 노래는 노래저 유튜브 가서 할게요. 유튜브 가서. 아프리카 사람도 없는데 무슨. 무생뭐야자 그래서 근데, 리플, 트로는트로는 자, 저는 28.4원 볼것 같아요. 29원은 조금 위험해 보여, 요 여기. 만약에 이거 이벤트 끝나고 푹 떨어지면 여기 뚫고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29원 같은 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자리고, 28.4원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 관점에서. 이 o s 볼게요, EOS. 얘는 뭐, 안웃치가 아, 있나 보네? 오! 이런 거 보면 일목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 걸쳐있죠? 지금 딱, 양대. 운 양대 운 걸쳐있습니다. 이오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은 이오스가, 이 구간의 가격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얼마냐면 EOS가 지금 여기가 2700, 2710원 2710원 부터 2654원 이 가격 구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EOS가 리볼대를 되게 많이 쌓아놨어요 여기, 여기. 그리고, 하방 돌파했지만, 저항받고, 여기 다시 지금 지지받고. 이 사이에 대한 매물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돌파를 했어. 돌파받고, 지지도 받고 있어. EOS를 홀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홀딩할 만한 근거가 성립되는 구간이고요. 신규로 들어가도, 이제, 27, 2만, 야, 2700원은, 이제, 충분히 근거가 되는 가격입니다, 신규로. 타겟은 여기 2812원 하나 그리고 두번째 타겟은 여기가 되겠네 2928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디오스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목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일목으로 봐도 어 지금 기준선 전환선의 가격대가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지금 가격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가격도 지금 양호대 위에서 걸쳐있고, 여러모로 일목으로 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스는 지금, 지금 받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700원에서. 2700원에서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보이네, 이 o 스그 다음, 바이낸스 VT. VT 한번 볼게요. 이거 뭐 비체인인가, 이거? 비체인인가요? 오~~ 엄청 좋은데 도자얘좀 집중 분석 좀 해봐야겠다 1 2 6사 토지 밖에 안하네 가격이 싸구나 떡상이지 뭐에는 이거 딱 하나만 그어놓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자리가 근데 매수구간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 네. 지금 자리 절대 매수구간은 아니고 지금은 쇼칠 자리죠 쇼칠 자리 <웃음> 지금 매도 자리고 근데 지금 그것보다 이게 되게 되게 인상깊네 차트가 볼륨 볼륨 계속 늘고 있죠 그 다음 여기 저항에 대한 테스트도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 콩콩이 안 쓰러지셨네 아쉽, 아쉽다. 네 그래서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배고파요 지금. 콩콩이 형전밥 먹고 보냈어야 했는데 나도 먹고. 자, 여러분, 보면은, 이거, 여기도, 여기서 매도가 나는데한 번에 안 내려가잖아요. 한번더 리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어, 지금은 아니고, 돌파하면은 보세요. 돌파하면, 돌파하 보세요. 콩님, 콩 톡님 기억하시냐고 물어보는데, 통님 아세요? 어 아, 오프라인 수업 들어하셨었나? 아 통님 원래 유튜브 유튜브 계셨다가 일로 같이 넘어오셨군요. 어와이님한개한 아. <웃음> 한 개씩 계속 계속 잘 보내주시고 계시네. 네 예, 통님 저희. 네 저희 별풍선 받는 방송입니다 저희 네 그래서 비체인은비체인 맞나? 비체인이구나 여기 넘어가면 진짜 많이 갈것 같다 근데 왜냐면은 얘가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거 얘가 여기까지 비어있어 일단 24%는 비어있어 이라인이 아무것도 없어 여기 매물대가 <웃음> <왜볼 때가? 웃음> 없습니다 루멘이요? 루멘, 룸맨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런 거, 이거 돌파하면 그냥 한 번에 가죠, 이 캔들 하나로 갈 수도 있습니다. 25% 정도. 주시, 이런 거 돌파 매매하기 좋죠, 이런 건. 돌파 매매하기 좋습니다. 비체인, 지금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다음, 다음 올라갈 돌파할 때한번 보세요. 비트가 꿈칠꿈칠 하나 보네? 오 여러분 이거 돌파, 돌파할까요? 네. 비트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있었지루앤루앤 원화에요? 통립? 원화에요? 비트시에요 스틸라 루앤 이거 원화인가요? 비트인가요? 원화? 어, 잠시만요. 루멘이, 이거, 비트, 비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멘을, 저희 루멘 되게 주시하고 있거든요. 루멘이 왜 지금 같은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지를 비트 차트 보면 알수 있어. 비트 차트가 이래요. 이거 가겠어요, 이거? 비트 차트가 이래요. 4시간 봉인데 이래요. 이거, 가기 힘들어. 지금 이게, 워낙 못 가는 이유가, 비트 차트가 이래서 그래. 지금 되게 위험, 더 위험한 건 뭔지 알아요? 루멘이? 루멘이, 지금 여기 있는 자리, 어우, 양보 조금 뛰어가 있네? 여기 있는 자리가, 어, 지금 여기를, 루멘은 이바이 추세를 잘 지켜줬었거든요. 이 추세를 잘지켜줬었거든요저 저, 저, 저, 저, 썼었는데, 지금 여기 하봉 돌파하고 심지어 여기 밑에 바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계속 뚫으려고 하고 있어 상당히 위험하긴 하죠 루맨 지금 그래서 지금 워낙 안 오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한번 원화를 볼게요 사울에 손 있나요? 자 이거 루멘이 <웃음> 루멘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가 이것 때문이죠. 네. 지금 이거 이런 이런 이런 하방 차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화도 똑같이 네 이렇게 하방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 움직이죠 지금 보 얼마야 이게? 155원, 115원부터 120원, 5원 5원에서 안 움직이죠. 어. 거의 심정지 상태입니다. 얘도 지금 바코드 차트. 스텔라는 지금 비트 차트로 보면은 왜냐하면 비트 차트를 보는 이유는 셀텔라 비트가 조금 더 볼륨이 우세, 우세 있으니까 비트를 보는 거고요. 일단 비트는 여기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야 되고 원화를 보면은 123원은 넘어야 됩니다. 원화 최소 123원 이상 마감해야 돼요. 그래야 매수 관점으로 볼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매수 관점이 나올 수가 없어 나오기 어렵습니다. 대통님 네,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래서 뭐 오늘 차트 분석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뭐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차트 봐드릴 거. 온톨깨스 <웃음> 온톨깨스 이거 세력 다 해먹고 나온거 아니에요 온톨깨스 이거 세력 해먹고 나온거잖아 이거 <웃음> 와, 말임 이거 아까 그 얘기했잖아 이거 세력 털고 나갔다고 다시 와달라고요 이거 보이죠 잠시만, 잠시만, 이거 볼게 이 4시간 보이거든요 <웃음> 이거 매도 보여 매도 <웃음> 이거 누가 털었겠어 이거 누가 어럽겠어이이온톨로 온톨로지 가스가 상장하고 나서 가장 큰매도야 이거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이거 세력이잖아. 털고 나갔잖아 이거. 심지어 이이조그만한캔들의 볼륨이 제일 많이 들어어 이만큼 들어어 온톨로지 가스가 상장한 이후로 가장 큰 매도가 터졌어 캔들 하에 에. 털고 나갔죠 이런 거 매수하면 안 되죠. <웃음> 온털가스. 위로는, 여기서 위로는 조금 가망은 없을 것 같고, 받아보면 337원에는 한번 받아볼만 할것 같아요. 아, 여기도 위험하다. 330, 321원? 치면 받아볼만 할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거 보시면은 만약에 이거 매도량 보시면은 사실 온터는 더 이상 온돌가스는 보기 힘들죠 앞으로 당분간이 매도량 보면 얼마가 몇개탄 거야 여기서 보이나 몇빈치가안 보이네 볼륨이 이거 보면 1500만 개거든요 한 계산해봐야겠다 1500만 개가 얼마치냐면 400원을 털어 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5.. 65원치 털었네? 캔들 하나에? <웃음> 이거 개인이 65조치 못 털죠. 개인이 65조치 털 수는 없고. 이거, 이거 열심히 작업친 형님들이 털었겠죠. 이거 저희 유튜브에 녹화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형님. 유튜브가 스트리밍만 막힌 거고, 녹화 방송 올릴 수 있거든요. 저 유튜브에 구독해주셨으면, 저희 방송 올라, 녹화된 거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거, 이런 거 가망, 가망 없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면 가망 없죠, 이거. 네, 6 0어치를한 방에 털었는데, 뭐. 사실 저는 세력이 여기서 여기서 턴 것보다 여기서, 여기서 턴거 같아요. 볼륨 보면 여기 쭉 올렸다가 이제 한번더쭉 올리고 뭐 여기서 다 계속 털긴 했겠지만 여기가 조금 크리티컬 하잖아요. 다 털고 나오는 게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온털 가스. 가스 그렇고요. 뭐더 없으시면은 오늘 조금 매수, 매수 관련된 것좀 얘기할게요. 어, 이거 제가 조금 실수 많이 하는 거기도 해요 분할 매수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매수를 하실때 어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하실 때이 녹색 보통 내려오는 파동에 많이 매수를 하시죠 내려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원이 있어 100원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를 받으려고 해요 리스크가뭐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겠죠? 포지션 이런 포지션을 들고 이제 매수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여기 진입했을 때 여기 손절 칠 거고 나는 여기서 타겟을 볼 거야. 이제라고 매수 포지션 을 잡습니다. 보통 여기서 100원 100원 내가 100원이 들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은 100원 다 들어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 내가 다 들어가시는 분 되게 많아요 물론 물리면 이제 도 이상 답이 없죠 할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 사실 여기서 물타기라도 했으면 은 물타기라도 이때쯤이라도 했으면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풀매수를 해버리면은 손을 놔야 돼본전올 때까지 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손절을 잘하면 다행이지만 손절을 못한다면 손을 놔야 됩니다 무한정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 매수를 할 때는 이첫 번째 원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가 아니라 항상 트레이딩을 할 때는 내 트레이딩 금액의 50%는 항상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내가 100원이 있으면은 어 50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런 데서 에 내가 만약에 한 번으로 모든 걸 쇼부를 보겠다 손절치고 끝내겠다 라고 하면 여기서 5 0으 들어가서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계획이 틀어졌어 틀어졌어. 막 크립토 매니저도 못 썼고 어떻게 해서 물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계획이랑 다르게 매매가 됐어 근데 계획이랑 항상 계획처럼 계획대로 매매가 될 수가 없거든요 계획이랑 벗어날 때가 많아요 계획이랑 벗어나서 이제 잘못 들어갔어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풀 베팅을 했으면은 뭐 할건 당연히 없는건 당연한거고 어 물타기를 이제 물타기를 들어갑니다 어, 물타기를 들어가면은 여기서 물타기를 들어갔다고 치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그러니까 총 두군데 두, 두 물타기 에 들어가는 거죠 이녹색선 하나에서 매수 들어갔고 두번째 두번째 물타기를 하는 구간에서 물을 탔습니다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줘서 가격이 평당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평당까지 왔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내가 들고 있는 100 중에 여기서 50을 들어갔고, 여기서 50을 들어갔어요. 평당까지 왔어. 여기서는, 여기서 넣은 금액은 여기서는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탄 금액은 본절가 오면, 물탄 자계, 그러니까 본절가 오면은 물탄 금액은 무조건 빼줘야 돼요. 왜냐면, 그, 물탄다라는 금액 자체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거든요? 얘는 수익을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 아니에요. 그니까 러 진입에 대한 목적이 달라요. 첫 번째 진입은 수익을 위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두 번째 진입 자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들어간 돈도 수익을 보려고 해. 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안 해. 물량 내 돈은 이미 제로, 현금은 제로야. 현금은 제로인데 물타기를 했는데 여기서 매도를 안 해. 왜냐면더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다시 내려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뭐 여기는 만약 반동 왔으니까 다행이지만 평단가가 지금이 하늘색 선이잖아요. 하늘색 선이면은 여기서 만약에 매도가 그러니까 물탄 금액을 매도를 하면 평당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매도를 안 했을 때안 그러니까 했을 때를 생각해보죠. 안 했을 때여기까지 내려오면은 할수 있는 게 없어. 손실이 이미 이만큼이에요. 손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만큼이에요. 4% 정도. 이미 내가 손쓸수 있는 상황이 없이 돈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가 평단이에요. 그니까 내가 여기서 매도를 했어. 절반을 여기서 50을 들어가고 여기서 50을 들어가서 평단 거을때 50을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50을, 그러니까 수익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본절에서 무조건 50을 털었어. 왜냐면 이 돈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들어간 돈이니까. 본절을 털고, 근데 만약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뭐 여기가 뭐롱 구간, 그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서 턴물량은 50개를 다시 여기서 털잖아요. 다시 진입을 시키면은 평당가 여기가 돼 그러면은 다시 여기가 평당가가 되니까 수익을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평당가를 낮췄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분할, 개수, 분할 매수에 대한 절, 계획을 넘어 버렸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는 당연히 지켜줘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계획과, 계획과? 계획대로 매매가 안 됐을 때 계획대로 매매 매도를 못했고, 손절을 못했고, 어, 내 손절 라인을 넘어갔을 때, 물타기를 하게 됐을 때, 했을, 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물탄 금액 빠지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만약에 내려왔을 때, 어, 여기서 다시 매수를, 50% 매수를 받아버리면은, 여기가 평단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물타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려와서 물탕금을 빼고, 물탕금을 빼고, 물탕금을 빼다 보면은, 손실 보기가 사실, 손실 보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리스크, 그러니까 물타기, 물, 그러니까, 지정, 정해진 곳에서 물타기를 잘 하고, 본절 왔을 때 계속 그 물량을 빼주면은, 손절 보, 손실 보기가 더 힘들어요. 계속, 내려오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게, 현금의 보유량에 대한, 이제, 현금 보유량을 훨씬 지켜주는 거예요. 마진 같은 경우는 어~ 그니까 현물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은 조건 보유를 해줘야 되고 마진 같은 경우는 최소한 70~80%까지는 보유를 해줘야 돼요 교차의 그 경우 교차의 그 경우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이제 정해진 시드에 20%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관리가 어려워져요 그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계획된 물타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힘들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보면은 차트가 되게 안 좋잖아요. 계속 내려와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고 올라가도 저항받고 올라가도 저항받고 하는 상황이 되게 많,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는 오히려 더 현금화를 많이 둬야 되는 거죠. 70% 정도. 뭐 그래야 뭐 물을 타든 다른 걸로 수익을 봐서 수익을 메꾸든한그니까어 물타기를 해서 이제 현금에 빵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어 비트 잘 가네요. 더더 더 위험한 건 사실 그거예요. 물타기 그러니까 물타기를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 여기가 이제 물타기, 여기가 이제 매수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을 이렇게 많이 타세요.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타세요. 내려올 때마다. 그러니까 물, 내려올 때마다 차면 잘 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막, 음, 여기서 막 물을 잘 탔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것도 계획대로, 동일한 물량대로, 딱딱 정해진 구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10, 여기 20, 뭐 여기 5, 여기 4, 여기 10, 여기 1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 물타기도 이제 계획된 상태에 물타 계획되지 못한 상태의 점이 있는 물로는 당연히 왜냐면은 이 상황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계획관 틀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청명, 청명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기다렸다가 물을 타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물을, 그, 충분히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달라져요. 평당가도 달라지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물을 타서 빠져나올 수, 있, 빠져나올 생각이라면은 여기서 1을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3, 내가 넣은 거에 3배는 넣어줘야 돼요. 내가 넣은 물량에 여기서 1을 넣었으면 여기서 3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본절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좀 이상적인 경우지만 실제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인, 3 이상은 물을 타줘야 본절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3이라는 금액 자체가 사실 현금화에 대한 거잖아요. 현금화. 현금화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현금, 현금이 없으면 물도 못하고, 다른 데에 대해서 수익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일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절 이상 오면은 무조건 수익 더어내는게 제일 중요해요. 본절 이상 오면은. 계속. 그게, 근데 그거는 비단 내려올 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적용돼요. 올라갈 때도. 그러니까 불타기 라고 하죠 물타기 말고 불타기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 사이클에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여기서 이제 평단가를 낮췄잖아요 물타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데 오르는 사이클에서는 평단가를 높이는 작업을 해요 반대로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은 매 일부값 그러니까 일부매도하고 다시 여기서 매수 판물량 다시 사고 판물량 다시 사고 판물량 다시 사고 같은 불타기를 반대로 해야 돼요 사실 똑같아요 차트 뒤집으면은 물타기나 불타기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물 타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거랑 낮추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랑 불 타면서 이제 수익을 보고 이제 평단가랑 관련한 거랑 같은 원리예요. 얘랑 얘랑 차트만 뒤집으면 똑같죠. 그래서 까 근데 물타기를 못하면 불타기도 못해요. 그래서 물타기에 대한 연습 그러니까 물론 물타기는 하면 안 되죠. 물타기 자체가 이미 계획에 벗어난 매매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렇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경험? 경험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거를, 물타기를 잘 본인이 습득하고 할 수, 있,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다라면은 똑같이 불타기도 적응을 할수 있습니다. 이 불타기가 수익극대화하는데 진짜 좋아요. 불타기가 수익극대화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리스크도 줄이면서 수익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게 불타기예요. 그래서, 그니까 내가 만약에 평단을 여기서 샀잖아요. 어, 그니까 처음에 매수를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 평단가가 여기쯤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입절된 물량을 이미 빼놓고 입절된 물량을 빼놓고 여기서 매도한 물량 중에 입절 물량 빼고 나머지 물량을 여기서 다시 사요. 평단가가 열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평단가가 여기 올라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절된 물량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이미 챙겨놓고, 들고 갔던 물량을또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고 또 삽니다. 평당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만큼에 대한 수익은 현금으로 또 챙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계속 여기서 사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를 반복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수익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손실 최소화랑 수익 극대화는 사실 똑같은 원리예요 물타기를 했을 때 손실 최소화랑 수익 극대화는 차트만 뒤집었을 뿐이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쵸? 똑같은 원리죠 정해진 구간에 여기도 그냥 그러니까 계속 기다렸다가 좋은 구간에서 이제 물을 한번 딱 타고 빠져나오잖아요 좋은 구간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고 딱 기다립니다 네. 좋은 구간 어떨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고 기다립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차트 이식고요타기나 불타기나, 불타기나. 둘다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중요한 스킬들이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트를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저항 지지대를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물타기를 못하면 불타기 당연히 못하고, 이제 이런 저항 지지만 잘 확인해도 물타기 불타기에 대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타기는 조금 위험 더 리스크는 높죠. 왜냐면 평단가를 높이는 작업이니까 그래서 불타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스킬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현물 하시는 분들은 크메가 그걸 해주긴 할 텐데 그러니까 평단가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여기서 팔고 다시 사면은 통닭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통닭가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본, 여기가 본절이라서 본절가 매도를 해주는게 되게 중요해요 불타기 같은 경우는 불타기 같은 경우는 본절가 매도를 해주는게 되게 중요하고 본절가 매도를 못하면 은 불타기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려버려요 그래서 이 본절 불타기의 핵심은 본절가 매도를 잘 캐치하는 게아 혹은 본절가에서 조금 더 위에 매도를 할수 있는가가 그러니까 이 매도라인을 계속 올려가는 게 핵심입니다. 물타기는 평단가를 높여가면서 계속 평단가를 높여가면서 이 매도라인을 올려가는 게 핵심입니다. 현물도 도움되고 마진은 특히 마진이 불타기가 진짜 끝내줘요. 마진, 마진으로 마진 불타기 하면 은5비트막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뭐 오늘 스테이블 관련된 얘기도 하려고 는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안 되긴 하네요 일단 매수, 그러니까 매, 오늘 오늘 이 분할 매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절가에서 물량을 털어라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다음에 좀 스테이블이랑 다음 시가 다음 주에 이제 스테이블이랑 같이 진행하면 될것 같고 이거 꼭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물탄 거에 대해서 본절까지 터는 거. 제가 이걸로 진짜 많이 당했어요. 여기서 희망회로 돌리다가. 물탄 걸로 희망회로 돌리다가 진짜 많이 당했어요. 어, 이거 봤다가.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하고요. 뭐 차트 뭐 마지막으로 더 봐드릴 거 있으신가요? 아프리카나 이제 좋은 분들. 하여튼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날 네, 좀한번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다음은 홍콩 쌤입니다. 네.